대구 부동산 업계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지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한건설사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이 됨에 따라 외지인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대구 남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 중개사는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도 있다. 고 말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기차를 타고 대구로 몰려가고 있다. 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순식간에 아파트값이 폭등했던 부산과 비슷한 현상이 앞으로 대구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 하락세와 함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대구지역 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전보다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겠지만 시장 매수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해 의결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회복이 기대됐던 대구아파트 분양시장이 여전히 싸늘한 모습이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 분양 아파트들 청약 결과가 부진한 상황이고 전문가들 역시 금리 인상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 예정 등으로 투자 심리가 침체된 상황이라 시장 회복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동에서 분양하는 범어자이가 4일 1순위 해당 지역 기준 청약을 마감한 결과 총 6개 주택형 중 전용면적 114 경쟁률 1.1대 1을 제외한 5개 주택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총 공급 가구는 399가구지만 접수 건수는 152건에 불과했다. 5일 1순위 기타 지역과 6일 2순위 해당 기타 지역 청약 일정이 남아있지만 흥행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같은 날 수성구 수동에서 특별공급 244가구를 분양한 CG 삼정그린 코어 포레스트 역시 신청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두 아파트 모두 규제지역 해제 효력 발생 후일전 모집 공고가 났기에 완화 혜택을 보지는 못했지만 업계와 투자자들은 내심 청약 분위기 회복을 기대한 상황이라 아쉬움을 남겼다. 타이플라우스트. 범어자이는 고객들 선호도가 높은 g s 건설의 자이 브랜드를 내세운 아파트며 입지 또한 수성구에서 알짜로 꼽히는 범어동에 위치했다. 또 최근 정부가 수성구를 뺀 대구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고 수성구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제외하고 대출 규제가 더 약한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남겨두는 등 규제 단계를 낮춰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하던 상황이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 시총부채 상환 비율 DTI 40%,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한도지만 조정대상지역은 DTI 50%, 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한도가 각각 늘어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범어동에서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분양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나자마자 카톡방에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를 부추기는 메시지가 돌기는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한다. 그 밝혔다. 특히 범어자의 경우 높은 분양가격도 흥행실패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8억 5천만 9억 6천백만원이다. 인근 범어동 이편한세상범어 2015년 9월 입주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6억 7 5 0 0만원 17층에 거래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6월 27일까지 대구 아파트값은 3.38% 하락했다. 세종 마이너스 4.4%에 이어 전국 광역시 도중 하락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 역시 2.97% 떨어지는 등 대구 전 지역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대구는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일반 청약보다는 미분양이 발생한 동호수를 지정해 살수 있는 무순이 선착순 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청약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은 했다. 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에 쏟아질 입주 물량도 만만치 않아 규제지역 해제도 당분간 대구 아파트 시장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대구 입주 물량은 2021년 17,204가구에서 올해 28,40가구, 내년 34,952가구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과 부산이 내년에 각각 23,970억 가구, 23,849가구의 입주 물량을 기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